안녕 여보 니켈로 된 구리가 있습니까? 안녕 여보라고고 여보? 남편분이 저분 남편분이 비슷한 저랑 비슷한 일을 하신다고요? 음, 너어떡 하지? 전 여자친구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거절하겠어요. 음. 가정에 충실하세요. 불안한 사람, 궁금한 사람. 오늘의 메인 DC는 기가바이트 RTX 3080 게이밍 OC 10기가 입니다 채굴을 돌리셨다고 하고 지금도 채굴을 돌리고 계신다 라고 하더라고요 문제 증상이 제품에 이상은 없으나 하스파 온도가 높다 나머지는 정상 그리고 개봉했고 고장은 없고 메탈패드 교체 후 채굴을 돌려서 메모리 코어 하스파 온도 체크 후 배송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코인을 채굴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스파 온도를 제대로 보려면 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게 배틀그라운드 풀옵션 4K만 한게 없습니다 진짜 일단 뜯어 볼게요 자 오늘의 메인 PC, 기가바이트 3080 게이밍 o c 10기가 모델이고요 여기에 이쪽에 그 송풍구가 있는데 여기가 너무 짧아요 이게 한 여기까지만 왔었어도 쿨링이 좀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이전 세대의 기가바이트 그래픽카드 성공 시리즈 제품 특징이 쿨링이 굉장히 좀안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셨었는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이시죠? 공중부양콘덴서이 부분이랑 이 부분 서멀패드 두께를 잘못 측정을 하셔가지고 떴어요 이러면은 콘덴서가 나중에 과열이 될수 있습니다 심지어 백패널도 예, 예 맞아요 여기도 지금 여기다가 써멀패드를 너무 두꺼운 거를 꼽아 두셔 가지고 사실 3080은 백패널까지 이렇게 두꺼운 거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또 뭐가 문제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일자 직각이 아니죠 근데 이거는 제가 뜯어봐야 알것 알 같은데 뒤 때문에 앞에가 밀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가정비가 돈은 적게 들수 있지만 이렇게 무섭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바로 개봉해 보겠습니다 스티커가 없는 관계로 마음 편하게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듣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콘텐츠 제목은 여러분 이렇게 자가정비 하시면 그래픽카드 박살납니다 라고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사가 다른게 박혀있네요 순정이 아니에요 순정이 아닌 <웃음> 순정이 아닌 귀여운 다른 나사가 꼽혀있네요 오? 어? 오? 어? 아니 이렇게 오, 유튜브 네. 가게 나오나? 국내에 메탈 패드를 판매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어요 저희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업체도 한 개가 있는데 이게 거기 거거든요? 근데 여기 께 사실 이게 종이에요 종이 종인데 이런 방식도 저는 나쁘다고 라 생각하진 않지만 나중에 변형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거 정도는 충분하게 뭐이 패드가 메탈 패드가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하는 역할은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보기는 보지만 재장착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다른 데다가 근데 네, 이렇게 해도 문제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아마 저뭐 저도 써보지는 않았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니 뭐 이건 뭐 남의 다른 타회사 제품 가지고 왈가왈부 하진 않겠습니다. 야 유튜브 신께서 저에게 진짜 하사하셨네 하사하셨어. 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교체한지 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렇좀 쩍쩍 갈라졌어요 이렇게 서멀그리스가 지금 당장 교체했을 때 온도를 낮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지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24시간 365일 1년 내내 돌아가는 채굴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유지력이 진짜 중요해요 특히 또 하드게이머 있잖아요 하드게이머 하루 종일 뭐 하루에 게임 10시간씩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유지력이 좋은 서멀그리스가 오히려 곰서멀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엄청 단단하게 붙어 있거든요. 어 이거는 그래도 그렇게 단단하게 안 붙어 있네. 와. 일단 이거 이 녀석의 두께를 한번 측정을 해보고 보통 1.7mm 정도 쓰거든요. 저희도 1.74 정도 되네요. 이게 1.7mm가 넘어가면은 약간 하스파 온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심지어 여기, 여기 써멀 그리스를 너무 두껍게 발라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여기 코어를 보시면은 코어 쪽이 서마구리스 양이 부족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가운데가 좀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 때문에 한 스팟이 올라간 거니까 제가 봤을 땐 약간 코어가 약간 뜬것 같아요 원래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 돌리면은 코어를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사실 코어 쪽은 신경을 안쓰는데 이거를 게임을 돌려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돌렸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어 게임 돌리거나 아니면은 레이븐 돌리니까 온도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그거는 두께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두께가 안 맞아서 그리고 일단 써몰 그리스를 좀안 좋은 거를 쓴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너무 묽은데 메모리 쪽써머 그리스는 지금 이미 다 말라 있어요 좀 쩍쩍 갈라져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작업에 문제가 좀 많은 그래픽 카드네요 여러 가지로 이왕 따는 김에 초음파 살짝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 대박 진짜 3060 Ti 그 그래픽 카드를 구입하신 분께서 이거를 그러면은 온도가 좀 높을 것 같으니까 AS를 좀 대신 보내달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3060 Ti 터프 모델을 인테그로 보냈는데 일단 보내고 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화를 해보니까 수리 기사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거 있어. 녹도 많이 쓰고 또 상태가 좀 별로 좋지 않아서 온도가 높은 거다. 이거는 방열판에 부식이 돼서 발열이 안 잡히는 거다라고 저한테 고대로 말씀하셨어요. 방열판 부식이 돼서 온도가 안 잡힌대요. 그래서 방열판을 6만 원 주고 갈아야 된대요. 어, 날 호구로 어, 보나? 어, 어. 소비자를 정말 어, 어. 호구로 보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믿는 사람이 있구나 상태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B급 정도였거든요 근데 방열판이 부식이 돼서 그래픽카드 발열이 안 잡힌대요 이뭔 개소리야 아니 거기 수리센터의 기사분이 거짓말하시면 어떡하냐고 솔직히 아무 상관없다고 제가 얘기하지 못하겠어요 상관이 있긴 있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체 100% 성능 대비해서 5% 이내요 예를 들어서 온도가 100도라면 100도까지 1 0 0도 올라갔다 그러면 은 거기서 녹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가 봤을 때는 1도 정도? 아무리 많이 쳐줘도 그래서 정말 화가 나서 진짜 막 퍼부었어요 아니 아무리 수리가 많이 들어오고 힘들어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속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 뭐그 그런 건 아니고 또 이거 이렇게 그냥 해드렸다가 또 나중에 또 AS가 또 들어오고 막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됐으니까 어 이거 서머패드 교체를 그러면은 돈을 내야 되냐고 제가 막 따졌더니 어떻게 해드리면 되냐고 그래서 제가 갈아달라고 이거만 갈아, 갈아 드리고 나서 나중에 또 기판이 고장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상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제가 진짜, 아수스 AS가 정신을 차린 줄 잠깐 착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말싸움으로 이겨야 AS를 해줘요. 어쨌든, 그렇게 AS가 잘 되어서, 온도는 다행히 잘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낙차해자분께 그대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럼 이 녀석을 한번 기판 세척을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일단, 클리닝은 완료했습니다. 클리닝 완료했고, 여기 뭐, 디테일하게 다 닦기에는 너무 좀 굳어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어차피 성능에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해졌죠? 그래도, 반짝반짝. 여러분, 이 타임에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사실 저도 좋아요 많으면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서머패드 두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머패드 두께 얘는 1mm 얘도 1mm 얘도 1mm? 아 1mm로 통일하셨구나 이 그래픽카드 주인분께서 소유분, 소유자분께서 방송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제가 알던 아이디인가요? <웃음> 반갑습니다 블루님 네 블루님 거라고 하시네요 이 그래픽카드 이 썸머 패드가 지금 장착되어 있는 게 너무 다 일단 두께 안 맞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손상된 것도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럼 잘 잘라주고. 교체는 저는 주로 제지오 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지오 이게 좀 약간 말랑말랑해요 약간 말랑말랑하면서 좀 압착도 좀잘 되는 편이고 그리고 전도율도 괜찮고 유지력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어? 러시아어다 러시아어 인사가 뭐지? 안녕하세요. 안녕 여보 니켈로 된 구리가 있습니까? 아니, 안녕 여보라고? 여보라고? 누가 있다고 좀 답변 좀 해주세요 니켈로 된 구리가 아니고 구리 도금이 된 건데 이거 번역이 잘못된건가? 남편분이 저분 남편분이 비슷한 저랑 비슷한 일을 하신다고요? 음.. 근데 어떡하지? 전 여자친구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음... 거절하겠어요 음... 가정 충실하세요 음... <웃음> 400이랑 3080, 3080T의 동판 사이즈가 똑같나요? 자, 자 러시아친구 똑같해 하지만 레이아웃이 틀려 노력을 약간 해야될 것이야 하지만 러시아 친구, 4090은 구리패드가 필요가 없어. 만들면 돈 낭비야. 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거는 1.5T로 하니까 맞는 걸로 봐서는 나머지를 2T로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약간 유튜브 신이 도와주는데? 제품이 나를 약간 힘들게 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재밌네요. 아니 근데 아내분께서 저렇게 그래픽 카드 이름이랑 이런 거 저렇게 디테일하게 저렇게 다 알고 있다고요? 남편이 자기 아는 척하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남편이 자기가 직접 물어보기 약간 자존심 상하니까 우리 남편이 하는 것처럼 속이는 거 아니야 이거? 저거? 와 진짜 계속 물어보네 아니 그래도 적어도 자 적어도 영어로 번역해서 올려주는 성인는 보여야 되지 않나요? 이 정도 물어볼 거면은? <웃음> 남편도 여시아 1인자라고요? 그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찾아오시는 건 아니겠죠? KGB 이런 거 아닌가? 구독 정보를 보면은 남편 거를 구독을 해놨겠지? 어 있다 와 러시아 채굴 유튜버가 있어요 나중에 이분권은이분권 나중에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딱 좋아요 지금 2mm하고 1.5mm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 휘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작업을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메탈패드를 가져올게요 그니까 러 요즘에 진짜 전반적으로 작업이 아 그동안 제가 너무 날로 먹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사과드리고요 추심을 찾게 되는 그런 그래픽 카드들이 자꾸 와가지고 <웃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어, 원래의 최고 컨디션으로 이렇게 찾아가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칭 전문가랍시고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고쳐야 되겠죠? 이제 덮어주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면에는 메탈 패드를 따로 장착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뭐 작업은 잘된것 같습니다. 작업은. 자 보세요. 잘 붙었죠? 여기도 붙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도 붙었죠? 여기도 붙었죠? 여기도 붙었죠? 여기도 붙었죠? 어,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작업은 잘 끝났고요. 부팅이 되고 있습니다. 아, 니켈은 구리의 열전도를 상상시키진 않습니다. 니켈은 구리의 경도를 증가시켜 주고요 니켈 니켈을 도금하면은 아 저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 자식 야 임마 그거 임마 어? 돈내고 물어봐 영어로 물어보던가 헤이 hey, 멜리나 <웃음> 멜리나? 노어버디? 노 앤스터 진짜 성의가 없네 성의가 없어 아니 적어도 구글 번역기라도 불려서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채팅창이 난리가 났어요 <웃음> 러시아어가 난무하고 <웃음> 지금 크리스피노님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제 러시아 분께서 들어오셔서 한국에 지금 국가전략기술을 빼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렵다, 어렵다 스파이. 스파이. 스파이 UVU4 러시안 유튜브는 구성 및 스폰서 를 취소했다고? 약간 뭔가 번역이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와이 와중에 이 와중에 작업 잘 된거 보세요 여러분 이 와중에 지금 코어 온도는 6 4도고요그 다음에 핫스팟은 80도 제가 봤을 때 81도 정도 될것 같고 정션은 64도거든요 이 정도면 은뭐 s급으로 재탄생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어 채굴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채굴 이더리움 클래식 이고요 그리고 네, 채굴 온도 보시면은 온도가 코어가 45도고 메모리가 60도죠 물론 조금 더 올라가긴 할것 같지만 그래도 이, 여기서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리고 mx6 가 유지력이 꽤 좋은 썸얼 그리스 라서 아마 뭐한 1년 한 2년 정도는 아무래도 큰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온도는 24.9도고 오픈 케이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6, 6A 해가지고 최고장 들어가더라도 70도 중반 정도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 배그 한번 돌려볼게요. 배그 돌려보고 어, 정비 컨텐츠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5 6 9십 구십 포센트 Thank you for <목소리> 제가 약간 러시아식 영어 좀 하거든요. Good, Malina. Good. b e t t 온도 보셨죠? 온도. 돈의 S급 그래픽 카드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자, 블루님 고민 해결! 지금 저 춤추시는 분 누구죠? MS님인가요? 요즘 MS님 요즘에 약간 신미르셔가지고안 네. 들어오시던데 어... 즐거운 컨텐츠가 끝나고 여러분들 무슨 시간이죠? 메가 옥션! 풍기장님 하늘에 계실 것 같아요 지금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풍기장님풍기장님 특징이 진짜 하늘에, 진짜 계시죠? 하늘에 계시죠? 3060TI 트리오에요 얘는 지금 박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박스 없다라고 보시고, 상태는 뭐 그냥, 그냥 그래요. 오늘의 메인 이벤트. 자! 이 녀석. 플래티넘. 커세요. 무료 AS 보증기간이 10년이죠. 한 8년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개봉 제품이에요. 오늘, 네. 고생, 고생하셨, 전부 더, 다더 고생하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약속드리면서 여러분들 매바